마인크래프트 오버월드에서는 플레이어와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뼈다귀로 길들이는 늑대나 씨앗으로 앉힐 수 있는 앵무새처럼 고양이도 빠질 수 없는데요. 늑대처럼 플레이어의 목숨을 지켜주는데 최선을 다하진 않지만 고양이도 유용한 생물입니다. 귀여운 고양이들은 야생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동물입니다. 이 개체들에게 관심이 있는 플레이어들은 생선가게 주변에서 방황하는 고양이들을 생선으로 길들이죠. 플레이어를 본 고양이들은 외부 환경을 경계하는 습성 때문에 멀리 도망가곤 하지만 생선의 비린내를 감지하고 다시 플레이어에게 다가옵니다. 이때 움직이면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온 고양이들에게 조심스럽게 생선을 먹이면 길들이는 데에 성공입니다. 고양이들은 플레이어를 야생의 여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크리퍼나 팬텀 같은 흉악한 생물들도 고양이의 날카로운 눈매를 보고 뒤로 물러나기도 하죠. 과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이는 고양이가 내는 하악질 소리가 크리퍼와 팬텀에게 심리적인 공포감을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렇게 길들인 고양이들은 주인이 잠을 자는 동안 선물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요. 썩은 고기, 닭고기, 토끼 가죽처럼 어디선가 아이템들을 주워와서 플레이어에게 감사의 인사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플레이어들은 싸우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쉽게 죽는 늑대보다 고양이가 더 키우기 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우리도 마인크래프트에서 집사가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